젠장, 게이트만 있었어도 이런 코딱지만한 땅지만! 어서 이런, 옷이 구겨졌잖아! 쿠코로빙꽁이네 어. 너, 대체 뭐야? 누구긴 누구야! 주인공이지! 아, 기분 다 어? 바, 바, 바프니카에서! 당장 나가! 내가 왜 나약한 주제에 당돌하기는 하아... <웃음> 주인공이 구해주는 거 아님? Hey Ron. Hey Billy. <웃음> oh. 당신은 <my God. 웃음> <웃음> 아니 왜뽀샤시 되는 거야? <웃음> 아니. 이나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. 보기 좋네. 자, 잠깐! 먹을 리 내가 이런 귀엽을... 음, 도망가는데. 청아 니아가 족장인가? 여기 니아 마을이라고 하니까 그 어린애가 족장인가? 거기 잠깐만. 지금 조화의 단에는 족장님께서 기도 중이다. 나 <웃음>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? 미연시 컨셉이라고? 야, 내가 미연시는 딸내미 키우는 거왜 이제 외에는 안 해봤는데 여기서를 해보네. 와우. <웃음> 지켜봐야 해. 아, 되게 이쁘다. <웃음> 쓰레기 무단투기? 야, 분위기 초치지 마라. 리얼 크크만 치라고 가만 히 있어. 조용히 해. <웃음> 아, 아, 찰지다. 아, 역시. 어, 아, 이래야지. 좋아. 변태가 <웃음> <웃음> 좋아 뿌리를 어떻게 한 거야? 스세이 <웃음> 어떻게 얘는... 한 걸까? 뭐 하는 걸까? 뭐아 <웃음> 으악 <웃음> 아, 뭐야 이건? 아! 아니 뭐야? 뭐가 뭔지 모르겠네. 아씨 어, 근데 당신 누구? 이것도 아니잖아. 정말 귀찮아 죽겠군. 루테란에서의 실패를 만회해야 해. 거기 서! 자! 뭐야! 이 괴물 같은 여자는. <웃음> 괴물 같은. 야말 조심해라. 뜻하지 않게 신세를 젖곤 갚을 테니까. 리빌. 에이. 남캐였으면 이거 장난 아니었을 텐데. 역캐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, 내가 이게 캐릭터가 남캐였으면은 야 이거. 에헤헤 <웃음> 뭐 남캐로 남캐 호감작 하면은 골 때린다고요? 아니. 난 좋다고 생각해 네? <웃음> 아니 난 찬성일세 그것도 그거대로 매력이지 그래 똑똑한 엄덩아 아 알았다 너외톨리구나 f u F**k you <웃음> 때문에 내 인형이 망가졌잖아. 기네나의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. 기네나의 씨앗은 또뭐야 멈춰!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폭포 뒤에 있어. 바로 앞에 있었잖아. 어! 응? 시아나! 명의 힘이 넘쳐 흐른다. <웃음> <웃음> 힘으로는 못 당하겠군. 마침 딱 맞춰 왔구만. 아아 <웃음> 말한게 이거였구나 어음 고민 없이 <웃음> 어... 미안... 어... 또 미안... 누구랑 춤추는 거처음이라서 따뜻해 너랑 있으면 뭐, 무언가가 되면 나도 내가 누군지 알수 있을까? 뭐야 연습 많이 했네. 잘 추네. 음, 근데 저 아저씨 잘 보니까 머리에 새가 있었네. U. <sweat> <sweat> mm. <sweat> 아 근데 아바타가 좀 아쉽다 딱 수영복이면 참 좋았을텐데 수영복이요? 돈 없어 근데 저 주점 아저씨는 여기서도 노래를 하시네. 연에서도 <웃음> <웃음> 노래하시더니.